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겉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신 선약교회 회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좋은 기회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권면의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웃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후속편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도 우리가 익히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 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고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혹시 궁금하진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신앙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전에 못난 삶을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갔을까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다음에 세 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제목에서는 두 번째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어, 이것은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4절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예수님의 거처가 바로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가이사랴 벨리포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거처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행군하듯이 그곳에 갔다가 목적지에 왔으니까 바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좀그 비운 그 거처에서 시간을 좀 비워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 집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세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망하고 다시 서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치아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세금은 그 민족적인 성격이 강한 세금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치아에 살고 있지만 이 세금을 내서 성전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거들러온 사람의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25절의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내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세금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그런 세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내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여느 의식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인 두 번째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실 것이다 하고 대답하며,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를 거십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할 내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25절의 남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궤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상의 왕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걷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굳이 자기 아들에게서 걷는지 아니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왕가의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걷는지 물으십니다.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왕자는 왕가의 일원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르, 베드로도 대답합니다. 26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베드로도 당연히 왕은 왕자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고 타인에게서 걷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대답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금을 타인에게서 걷는다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사실을 베드로가 잘 모르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 상식적인 내용, 당연한 내용을 몰랐던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차원에서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다시 첫 번째 대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어느 의식 있는 성인 남자와 같이 생각하고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왕세자로 와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셔야 할 분이 아니라 세금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히 이 대화가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다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결코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세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는 고백은 고백대로 두고 삶은 삶대로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의 고백 이것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의 인식이 한순간에 확 바뀝니까? 베드로는 신앙고백을 한지 채한 달도 안 됐을 이 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실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치여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고, 가,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많은 방식을 우리가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왕으로 대우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백한 믿음이 참 별건 아니다. 이렇게 자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키워주십니다. 두 번째 대화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대화라는 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것의 의미를 다 모르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을 고백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전과 같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던 너의 신앙 고백, 그거 다 헛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서 안심하고 더욱더 주님이 더욱더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순히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로 오셨다는 사실만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면서 통치하시는지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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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권력자들은 내가 왕이니까 잔말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강압적으로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왕세자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으로 그 백성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27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세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다면 나머지 백성들의 상태는 우리가 익히 알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세자로 오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데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 밝히 증거될 사실이었습니다. 성신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이 사실을 알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말해봤자 분쟁이 생기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이것을 걷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세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이스라엘의 왕세자니까 세금을 내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장차 주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이 나라의 왕세자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참된 사실을 말씀하시기보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편을 택하십니다 아직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왕자로서 세금을 내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27절에 보면 오해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함정을 놓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 함정을 놔서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무지하고 연약한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납세를 하는 방법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가서 잡는 고기 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 낼 세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한세계은 자연적인 은일랄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로마의 은화를 말합니다. 주조된 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잡는 물고기의 입에서 로마에서 주조한 한세계의 은화가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자기 백성, 그 무지한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쓰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성전세 이 성전세는 죄인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 세금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값을 내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런 세금을 내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모여진 이 은하는 이스라엘에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행해지는 그 성전을 지지하는 데다 쓰였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성전세를 낸다는 건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이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다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나 내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시는 데까지 기꺼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낮아지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시는 데까지 맞아지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실 때에도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자기 백성의 무지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 우리를 돌보시는 왕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핀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대화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채워질 것이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세자임이 밝혀지는 바로 그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의 입에서 로마에서 주조한그 은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기 백성이 아직 채 깨닫지 못할 내용을 강요하시기보다 그 내용을 잠잠히 덮으시면서 그 실체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참고 오히려 세금을 내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이 사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안심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또그 백성을 누구보다 생각하시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시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능력을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데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와 인도 속에 계속 거할 거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이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하시며 통치하신 통치하신다는 생각 통치하심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좌절하며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강단이나 교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때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책망도 받지만 그건 역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지한 우리를 먼저 무지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인도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시기보다 왕세자로서 납세하신, 납, 납세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한편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 팩트체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이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할 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차라리 왕세자로서 납세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배웁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주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또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그 백성을 섬기는 데 쓰셨다는 데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의 지향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향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구매력이 매력이 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자신을 상시 노출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샀다. 이러면서 자기를 보여주기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젊은 같은 세대인 그 젊은 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그 힙합곡에서도 한때 그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삼으로써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런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진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이 받은 능력을 자신을 뽐내는데 사용하는데 아주 익숙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능력을 자기 백성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통치를 받으며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 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채워질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풀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생명의 속전도 내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주시는 대로 낮아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이러한 사랑의 다스림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성경은 10편 103편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0편 103편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 뿐임을 아시지만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